이것도 완전 꿀팁인데, 제가 한 권의 책을 딱 30초 만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. 오늘은 딱 3%의 사람들만 적용하고 있는 최고의 정의 멤버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%의 사람들만 적용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있는데요. 이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과 실전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령 전쟁터에 우리가 나간다고 할게요. 삶이라는 전쟁터가 있어요. 삶이라는 전쟁터에 우리가 막 출전을 했는데 전쟁터에 가려면 당연히 총을 들고 가야 되겠죠. 총도 들고 가고 뭐 수류탄도 들고 가고 무전기도 들고 가고 각종 이런 전쟁 장비들 이런 무기들을 들고 가야지 맨몸으로 어, 난 주먹으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나가는 군인들은 한 명도 없겠죠. 그럼 우리가 삶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이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.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책입니다. 책. 이 책은 정말 사실 뭐 많이 들어서 아뭐 지루하게 책이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. 사실은 아니에요. 사실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기본적인 총조차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책 봐야지, 책 읽어야지,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지하철 타봐요. 사람들 다 손을 이렇게 펼치, 뭔가를 보고 있어요. 다막 기도하듯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려다보고 있는 게 전부 다 휴대폰이에요. 책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딱 3% 10명 중에 거의 한 명도 안 됩니다.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책을 내가 보려고 해도 막연하게 책을 봐라 라고 해서 끝나버리면 이건 진짜 아니에요. 정확히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.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또 책을 보라고 하니까 아 무슨 책이 좋지 해가지고 뭐 막연하게 서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이 온라인 서점을 딱 봐요. 그러면 거기서는 책들을 광고를 또 때려요. 광고를 합니다. 그럼 사람들은 어떤 책을 하냐면 디자인이 아름다운 책, 광고를 많이 하는 책, 막 눈에 많이 들어와, 광고 카피라이트가 좋아요. 즉, 이 광고, 마케팅에 돈을 많이 들이고 마케팅에 힘쓰는 책들을 사게 됩니다. 그 결과 좋은 책들은 대부분 절판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절판된 게 책이 잘 팔려서 많이 팔려서 다 팔려서 없는 게 아니라 책이 안 나가서 출판사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, 끈을절 한자로. <웃음> 출판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책을 선택을 할때 이런 광고나 뭐 디자인이 아름다워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책의 저자입니다. 즉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뭐 저자의 얼굴을 봐야 되나? 아니면 저자의 나이를 봐야 되나? 제가 이것까지도 짚어드릴게요. 저자의 백그라운드를 봅니다. 저자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. 즉, 이 저자의 배경이 내가 원하고 있는 내용을 적었는가, 거기에 부합하는가를 확인을 한 겁니다.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, 어떠한 일을 해왔고 하는 것들이, 책을 딱 펼쳐보시면 책 날개 부분에 대부분 저자의 양력이 있어요. 저자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비긴 책을 예를 들어볼까요? 비긴 책은 굉장히 검증된 어, 저자가 썼죠 굉장히 뛰어난 저자가 썼잖아요 <웃음> 네, 농담입니다 어, 책에 이렇게 날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펄럭거리는 것들을 이 날개인데 이 날개의 대부분 어, 사진이 있고 저자의 양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저자가 뭐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런 서티피케이트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어떤 성공학 관련 책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성공학 관련 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첫번째예요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, 이것도 완전 꿀팁인데 제가 한 권의 책을 딱 30초 만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. 책을 이제 펼쳐보게 되면 어, 저자의 머릿말을 지나서 이 목차가 나옵니다. 또는 차례라고 나와요. 이 목차는 이 저자가 이각 꼭지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제목을 보고 결정을 지어요. 무엇을 결정지냐면 책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. 즉, 이 책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를 목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자도 힘쓰고 있다는 거죠. 즉, 목차를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들이 한눈에 그려지게 됩니다. 뭐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학원이 궁금하다. 그럼 학원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푸는가? 학원에 대한 작성 비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에 적어 놓죠. 그러면 그 독자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원하는 내용인지 바로 찾아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어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곧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. 뭐 사실 구매를 안 하더라도 목차만 보게 되면 책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의 정의 멤버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, 즉 무슨 얘기냐. 이 책의 저자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나는 이 책을 통해서, 즉이 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저자들의 액기스들을, 노하우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죠. 사업을 하시는 거든, 아니면 내가 어떤 건강이든, 인간관계든, 어떤 이러한 내가 원하는 뭐 문제점이든,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에서 참고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참고 정도가 아니라, 굉장히 핵심적인 나의 이 무기들, 이 총들, 이 수류탄, 들이 무전기들을 줍니다. 제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딱 3%의 사람들만 이 책을 읽는데, 다시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딱 3%만 하는 게 있어요. 3% 곱하기 3% 굉장히 적죠.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, 멘토링, 코칭, 또는 1대1, 또는 막 전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또 실천하려고 할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바로바로 찝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책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너가 와서 한번 콕 집어주면 그대로 끝나게 되죠.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시든지 아니면 뭐 건강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관련된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반드시 멘토링을 거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중요해요.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딱 3%의 사람들만 이 멘토링을 또는 코칭을 1대1 교육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그럼 멘토링을 받아라, 교육을 받아라, 트레이닝을 받아라라고 해서 끝나면 또 트레이너가 아니겠죠.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책의 경우야 똑같아요. 이 나의 이 멘토가 나의 스승의 양력을 보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내가 궁금해하는 분야, 내가 솔루션을 원하는 분야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, 어떠한 일을 펼쳐왔는지,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자세한 내용은 뭐 책이랑 똑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멘토링이나 코칭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. 내가 받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,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, 이 스승님에게, 이 트레이너에게,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어떠한 결과들을 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.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,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거기에 그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잖아요. 그런데 이 백종원 선생님은 사실 요리에 대한 솔루션 플러스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같이 드려요. 즉 음식에 대한 뭐 가격이든지 고객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거든지 또이 비즈니스에 대한 솔루션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메뉴를 줄이는 것으로 나왔죠. 음식을 단지 잘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메뉴를 줄이고 집중함으로써 이 사장님들도 편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객들도 퀄리티 높은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식업의 사장님들이 다른 멘토링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. 바로 이러한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단지 유명하다 그래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이 결과를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런 비즈니스적인 것까지 요리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지름길로 안내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빠르게 성공의 길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이 아주 화력 좋은 총들까지도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. 사실 이것들도 책을 읽는 것과 이 멘토링을 받는 것도 모두 이 성공 법칙들에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제가 교육 받았던 성공 법칙도 있고요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공학 분야에 관련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이 멘토링도 되게 중요합니다. 제키미드 선생님의 멘토링을 받았고 제가 다양한 분야의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업이든지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수월한 성공, 편안한 성공,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를 꼭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. 어,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소세스대닷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카페에 참고해 주셔서 뭐 질의응답 어, 받으셔도 좋고요. 어, 정보들 얻으셔도 좋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